그렇다 지금이야. 이쪽에 뭐가 있죠? 수건이요 오수 <목소리> 아, 진짜 구해 그래! 수건이 좋다! 어. 수건! 이거 우리 수도 첫 구애기잖아요 오 맞다 아. <목소리> 와 <우와>, 이거 진짜 <목소리> 그.. 진짜 좀 그.. 인생댕터 인생댕터 찍은 거니까 제첫 앨린머리 아 이거 현빈이가 만져준 그. 머리. 다들 애기였다 이거 어, 진짜 되게.. 우와. 진짜 되게 뭔가.. 이쁘다 <목소리> <목소리> 유명해진 건 아, 나도 알아요. 그, 그, 어 이거 스티커예요? 스티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사진 네, 스티커. 저는 <웃음> 아,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아 이게 예뻐. 이런 거다 있다. 너무, 너무, 이, 너무, 이거 너무, 아 레고. 맞아. 아 맞아. 나이 기억도. 레고 레고, 저, 레고 저, 여기에 너무, 파란 들어. 머리랑 흰색 머리 흰색 머리가 더 <웃음> 있는 머리던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완전 그게 인색이던데 우리는 탑파도 모르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케이 쿠키 케이. 크저 예쁘죠. 탄 형이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쿠키. 제일 좋아하는. 그러면서 저는 뭐든지 다 좋아요. 그냥 배고프다 이거지. <웃음> 그거 꼭 먹어야겠다. 오케이, 진짜 진짜 맛있다. 어, 꼭 먹어야겠다. 아 이거 저 저거. 아 이건 좀다 궁금해요. 이게 저금색을 먹어도 되는 건지 아예. 아닌 건지 몰라서 한번 그거 이따가 긍... 한번, <웃음> 한번 한번 <웃음> 먹어보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되면 안 되면 <웃음> 그냥 아 <아프네>. 내가 내가 설타일 것 같아. 모든 케이크들 어 이거든 다한 명씩 그각 케이크가 있어. 맞아요. 저, 음, 맞아요. 아 그러네 근데 저기 진짜 케이크인지 아이스크림인지 두 번째가 형이에요 내가 봤을 때 빵에다가 나, 초콜릿도 넣은거지 어, 근데 세 번째는 누가 음, 봐도 나. 이제 햄빈이 <웃음> 이게 제가 나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우 같은 거에서 산이형 희형, 공룡, 펭귄다 이제 이게 <웃음> 아, 케이요케이가 진짜 강아지, 강아지인 것같아 여기서는 <웃음> 강아지 <웃음> 케이터, <웃음> 고양이 태그 이게 뭘까? 바람 다람, 바람 <웃음> 햄스터? 햄스터, 햄, 뭐지, 햄스터? 다 담, 담배, 음, 이제 토끼, 원이, 이렇게 하는데, 맞아, 이게 캐릭터에 있다. 대해서 했다거나 토론를 해보면 여기 이제 저희 백일 맞이해서 이렇게 떡도 있죠. 백일은 떡이 백일은 딱 떡이죠. 맞아. 백일은 딱, 딱 떡이에요. 맞죠 사이버 백일. 사이버 떡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이제 저희가 비록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그 저희 지하철 가거나. 예, 게 되게 카 이렇게 와가지고 진짜 아, 아, 너무 와 아, 아, 어. 항상 아, 다른 그룹분들 던거맞아맞저희가이게 네. 되니까 처음 본지 저희가 직접 아, 가지는 아, 못했지만 <웃음>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웃음> 너무 이쁘다 이거 그러니까. 다있어아 저희 네. 이거? 사탕에 저희 얼굴 하나씩 아, 아 맞아요 오. 오 뭐야요뭐예 뭐야? 이거 형님. 어, 뭐예요? 아까서 지금 뭐뭔 얘기 했어요? 각자 자기 하나씩 또 얼굴 위에 나온 거. 각자 자기 전개하는 거 아니야. 너무 제가 밌고있 웃겨. <웃음> 너무 귀엽게 생각한데. 이거 먹을게요. <웃음> 그리고 그리고 그 저희 그어날때 아기 올렸잖아요. 아, 아, 아기 사진 그걸로 한 음... 킬링도 있고. 아, 지금 상에다가 못 올렸어요. <웃음> 너무 많아 가지고. 어, 뭐야 있네. 귀엽다 지금 상의다가다못올 너무 이요나 너무 는 너무 는 너무 컴는 너무 컴마에, 는 너무 나는 너무 컴마나 나는 나는 나는 너무 컴 나는 너무 컴여나나 너무 컴에나 나는 너무 컴마에, 나는 너무 컴마에, 나는 수무 컴마에, 나는 너는 너무 컴에 근데 저는 수건으로 말야돼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음? 아, 네 어색 어, 아, 아, 아, 뭐야? 뭐야? 아어 아, 대박. 로 이렇게 반응아 아니야, 전을 예상지도 못한 거니까 어머, 어머, 어 제가 그... 저, 그... 제가 같이 아, 방 쓰잖아요, 저희 방 파괴 잖아요그 수건에 글씨 있는 수건그 수건에 아, 맞아 아, 어쩐지 저는 이게 글씨가잘안 보이니까 어디 뭐... 항상 받아오그 그거, 거 맞아? 아, 그거구나 야 나한테 빌려봐야 돼서 아 근데 나한테 빌려봐 진짜 뭐야 아 진짜 수건 빌려봐 맨날 빌려요 근데 빌려가서 지금 제가 수건 가져왔는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수건이 좀어왜 사방으로 사라졌는데 저희 <웃음> 화장실 수건 다섯 개 빌려있어요 <웃음> 왜 빌려 빌리, <웃음> 빌리, <웃음> 빌리 언제까지 제가 언제 우리 백일이니까 나한테 아 맞아요 뭐, 뭐, 그리고 이거 데뷔 때부터 막방까지 팩터 아니요, 그거는 따로 따로 돼요 그럼 네. 넘어갈게요 네, 넥스트 <웃음>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100일 잔치를 <웃음> 맞이해서 저희 공약을 하나 걸 거예요 하트 어. 공약을 걸 건데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몇, 몇 만이죠? 지금 거의 90만이잖아요 벌써요, 벌써요 여기서 V라이브 종료까지 저희 항상 아시죠? 종료까지 플러스 지금 100만에서 공약수 1 0만원 더해서 200만으로 200만! 200만, 200만 공약수 200만! 그럼 <웃음> 뭐가 200만 <웃음> 하지를 달성하면 은 이제 그희 앱이 종료되는 즉시에 저희 멤버 개인 사진을 올려가지고 저희가 이걸 위해서 진가 열심히 하시오 찍어놨거든요 하시오 예쁘게 찍자 음, 기대하셔도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100일상 소개가 끝났고 네. 그 이제 다같이 100일 초오를 한번 보러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초가 딱 이렇게 다시 저희 한 살도 아니긴 하지만 이게 100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약간 저희 100일 기념 경풀루의 탄생일 그렇죠 영화 수 있는 기념전지 아니야? 어. 그래 방송사고였나 봐 <웃음> <웃음> 자, 불 붙일게요, 이제. 저희 지금 100일, 100일 불 붙일게요. 100일 좀. 감사합니다. 백일불 붙일게요. 저희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제 사이퍼 이제 100일이 됐지만 음, 그 100일 전부터 같이 고생하고 지금까지 같이 왔던 우리 멤버들 앞으로 이제 100일이잖아요 앞으로 함께 할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같이 뭐 좋은 일도 많을 것 같고 뭐 힘든 일도 많겠지만 뭐 고난과 역경 다 같이 겪고잘이겨서수 있겠고 그리고 클루한테 어, 항상 떳떳하고 우리, 우리 클루딩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떳떳하게 이제 자랑스럽게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사랑의 그런 거 도완님 진짜 어제막 별로 안된것 같은데 이제. 벌써 해결이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여러분 클루분들이 보내주신 이렇게 상 앞에 할수 있다는 게 제가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날들이 남았죠 저희끼리 더화이하고또 클럽분들의 사항도 많이 받으면서 더 열심히 할거고 클럽분들, 여러분들이 이기에 저희가 이만큼까지 100일까지 버틸 수 있었고 앞으로 또 많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불사제 <웃음> 어, 우지마 <웃음> <웃음> 이제, <웃음> 어, 이제 <웃음> 네, 저희 사이코라 클루분들이랑 같이 이제 오래오래 함께할 일만 남았으니까요 많은 기대해주시고 저랑 같이 많은 미래를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진짜 우선 100일이 짧으면 거의 짧고 근데 저희가 앞으로 갈 날에 비하면 되게 짧은 시간이긴 한데 진짜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백일이 닥쳐가지고 굉장히 지금도 믿겨지지 않고 굉장히 설레고 앞에 클로들이 이렇게 준비해 준거 보고 <웃음> 굉장히 이제 경동을 먹고 이제 역시 우리는 클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멤버들 배일까지 너무 잘하고 <웃음> 고생이 많고 이제 앞으로 다음 컴백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미래를 같이 하면서 콜로도 영원히 사이퍼를 하는 걸네맞아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웃음> 사이퍼 네, 영원히 사이퍼 하기로 뭐 뭐. 저희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웃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서 우리 사이퍼를 말하든 되게 자랑스러운 콜로가 될수 있게 저희 사이퍼가 노력하고 우리 멤버들도 항상 너무 고생하고 같이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와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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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크로드. 이게 한국인 t h u 어 진짜. y by 어 h a t What? What? What? 오늘 a t What? 일인데 항상 이제 활동하면서 저희 a t w h a 하면서 a t What? What? 저희 약간 열심히 하는 제 a t What? 하 h a t What? What? What? w 그일하고 그일 그거를 기념하고 있지만 나중에 뭐 첫일이 돼서 만일이 돼서 더욱 길더라고 그래서 아 이때는 오늘도 약간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이러면서 만일 뒤에도 만일 뒤면은 28년 뒤거든요. 어 그걸 세고의 순수 그래요? 만일 28년이야? <웃음> 그쯤 그쯤. 우와, 그그 <웃음> 나도 그래. 나는 이게 뭐였어. 나 이게 뭔지 궁금하고. 형, 형, 공경 봐자 공경. 맛있네 이걸 먹고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 이게 파티. 자 이제 나오면 댓글 테니시 나와줄게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자 도와. 응? 음. 이렇게 음. 잠깐 이렇게 화면 조정 시간을 가지면서 댓글 지금 소통을 하는 건데. 음. 아, 저게 안 내려가도 봐요 음. 어 뭐야? 뭐좀한 개만 가져왔어요? <웃음> 한 개만 가져왔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아 그럼 아, 아. 어, 근데 이거 너 먹기 아까운데? 어? 어? 내 뭐야? 뭐야? 집 앞에 없는 거야? 그래. 케이크야? 응. 음, 응. 음. 뭐야? 케이크를.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이거는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야? 위에 거. 막난 우리 저녁 가까이요? 네. 벌써 됐대요. 여기서 하고 통화를 해야지. 통화를 해야 그요 위에 스포레이도안해가지 아마 케이크인가? 뭐예요? 음, 케이크네. 음. 음. 어. 음. 자 이제 저희가 댓글 소통을 할 건데 그럼 저희 클루들에게 하면은 음. 저희가 이제 100일 이후에 지금보다 성장했을 사이퍼에게 바라는 점이나 좀 보고 싶은 점, 오. 뭐 컨텐츠나 그런 뭐 어떤 거로 사이퍼에게 보고 싶다, 아니, 바라는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올려주시고 근데 저희 헬스 때가 봤어요응0 0일 100일 <웃음> 네. 뭐 100일 헬스 100일 헬스 그래 사는 걸 괜찮나요? 왜그래 너네어뭐왜 그래 오늘 싸이퍼 먹을 물물 마실 거이아요 저는 형이물마셔야될것 같은데 이안에 너무 가슴 해도 싸이퍼 한 10분 이상 지내야지 맛있을 요 사이코의 운동이 어, 사이퍼! 어, 사이코맞 어, 아, 그럼 내가 또주신 어제 운동을 할줄 생각하는데 어제 우리 아, 요근래 우리 운근이배드민좀 많이 있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형이 배드민턱에 서가지고우가 되게 배 잘했어요 무겁다 진짜 너무 축소 난배 없었잖아 근 처음은 4매가 섞어서 미쳤나? 그냥 그고 그래서 우리 세명 다 해외 배드민턱 잘한다고 얼마나 잘 잡아봤는데, 치는 게 달라요. 안세요 혼자 갑자기 는데 혼자 갑자기 뛰어가지고 <웃음> 스매시하는 거? <웃음> 뭐야? <웃음> 어, 아니, <웃음> 이 스매시가 날라오면은 그냥 진짜 이거 칠년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 애니메이션처럼. 아니야, 그냥 뚜둥거 같은 거. 제가 아, 제가 이제 제가 한 번씩 다이 맞춰봤고, 다시 맞춰봤거요한씩 특징이들. 나못 봤는데? <목소리도> 어, 도언니지못 했는데 왜냐우리가두 번밖에 못 했어 난두 번밖에 안 했어 사은지 몰라 어 그래가지고 형은 그냥 진짜 저는 이렇게, 어, 잘해, 솔직히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목소리도> 싶었는데 지금 너무 잘해가지고 그리고, 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어, 아니, 훌륭 그리고 케이크 형배드민턴체로 죽일 수있어 맞아요 네? 아, 기노리를 아니, 생각해봐요. 을 하나, 하나, 면 쓰면 응. 큼밖큼안에안나요지금나 쓰면 하만큼까지나요아 하나, 아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하나, 하나 좀 아리라, 아리라로. 음? 어떻게 아니야, 아니아니아리야아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은야 아니야, 아아니아니아 아니야,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야 아니야, 아니아야아아아 너가 아아야아너아야아아 아니야, 아아아아아니아아니아아아 모태 솔로 갈라 했던 거 있잖아. 아, 짜증 아! 그손로갈 테니까 어디지? 거기에 컷텐트는 아니고 아니야 뭔박뭔박 응? 뭘봐 아, 갈아 어, 내 심플리 키스 마 기억이 안 나지. 응, 똑같이 할게요. 아, 이거는. 내가 심플리 키스 때 이름도 이쁜다 응. 네, 내가 이걸해했 그래. 나한 개씩 골라봐요 네먹고싶으더게요 뭐야? 한 개씩 마시는 맛 따로 따 오, 오, 오. 오, 오. 오 옥수수요 근데 우리 댓글을 읽어야 그래. 돼요 바라는 점 물어봤잖아요 댓글을 읽해야 돼요 한 개씩 찍고 말해주세요 어, 도안은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아, 여기 예. 이거 말고 바라는 점읽어볼세요 아. 아, 내가 너무 가렵구나 지금 제가 떡가지 왔어요 어, 아닌데? 아, 뭐 네. 네. i 가또 o t sure you're wrong. I'm not sure y o u r 요 wrong. I'm not sure you're wrong. I'm n o 말이 u r e you're wrong. I'm not sure you're w r o 거 어, 여기 지명옆구 <웃음> 무용태그. 와. 어, 휘그좀 남겨둬요. 네? 아마 다 먹고 바라는 거 아프지 말. 오. 아, 내 감동적인 말 많이 들었 <웃음> 진짜 안 아파요. 맞아요. <웃음> <웃음> <웃음> 건강 <건강보단. 웃음> 그 틱톡 보셨나 봐요, 감동 받아. 아, 또 이벤트 장인 사이퍼 저거. 아 틱톡. 그 유명한 스케치북 고백해드려. 그렇그죠 <웃음> 우리 다되네 댓글 네. 읽으면 서로 소통이 안되나 멀티 중 이게 휴폰 들고 있는 사람들. <웃음> 어, 오케이. 네. 전지 휴대폰을 들고 오겠습니다. 잠깐. 사채자 150만. 아 눈이 잡고. 벌써 벌써 150만이에요? 예. 네? 되겠네. 금 저희 생각 대박이요 기대해 주세요. 어, 형 대박이에요? 네. 와, 피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망감 현빈이 형 오늘 믹네이크 판사하는데요. 닉네임? 오던이분이아요 닉네. 아, 근데, 툭툭, 쏘키, 저렇게, 파울인,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거든요 근데 갑작게럽게 이제 어저 저렇게, 저를찍어가지저 오케이 파워레인 저렇게, 저렇게, 저렇 어? 저오게 저렇게, 저저기게 저렇게, 저 저렇게, 저렇게, 아렇요저렇 저렇게, 저렇 저렇게, 너 원래 사진? 응. 사진도 되게 멋있게 나왔어, 그쵸? 신기하다, 흑백 집 우리 멤버들 보면서 진짜 와 우리 멤버들이 또한 번, 자랑스럽다고 느껴지더라고 되게 멋있었어 모델 같나 으앙! 모델? 으앙! <웃음> 고 <웃음> <웃음> <내> 오토바이 찼나? <통해>? 에이! <웃음> 아, 이어그 다음에 내벌벌벌벌벌벌 <목소리> 네. 저화고 왔어요. 택윤에서 전화 왔나? 형, 도로를 <목소리> 알아요? 이런데 들어왔는데 공 카드 올라갔대요. 봤더니 <목소리> <목소리> 저 이거 내일 입어야 된다며? 한테 <목소리> 근데, 근데 미리 말 안하고 여기 그럼 한 명만 더 켜고 휘영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거 봐도 휘영이다! <목소리>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딱 찍어서 올리고 형한테 <목소리> 전화해가지고 형, 형 이거 내일 입어야 이걸 내명서 같이 입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냥 갔다 와야 되데 혼자 갔다 와가지고 정말 좀민망했어요 그리고 저희 두명이서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웃음> 저희 누번 같이 밥먹으러 갔잖아 왜이이형들하 그거 안 나갔잖아 근데 뭐 <웃음> <아니>, 좀 다르게 저희도 <웃음> 서놨어졌잖죠 <게> <웃음> <좀 웃음> 먼저 나간 방목으로 들다 나갔는데 특히 그 핸드폰 넣고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시가 갔는데 그 먼저 가고 있으래 나 걸로 가고 있는데 잠깐만, 사람들이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2 0 0길런에는뭐 할까요? 이내길런에다 같이 저희이2 0일보다는 저희, 네. 저희 막돌 잔치 얘기하고 있어요 사이퍼 1년 돌잔치내가좀 극장 막는지도 물어보고 근데 사이퍼 1일도 이렇게 축하 많이 잖아요 백일. 백일도 일때뭘 할지 백일 <레> <100일> 때 얘기 일때희는다 같이 해 아닌가? 아니지. 맞지. 아니죠. 아니지. 아니, 99일 아9 9니에요 그럼 11시 59분에 끼시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하고 바로 넘어가. <웃음> 아, 그럼 11시 한 11시에 끼아그순간축하 맞나? 우리가 1일인데 어, 왜냐면 네, 동환이랑동 그렇게 하고 랬었는데아생일이요 그 그날 제2 5늦가지고이번에밤 11시 요 이거 <laughs> <Yeah. laughs> 이면 나왔어요. 클로가 저희가 좀 투표를 볼수 있으니까, 어, 클로가 완전 이기겠다. 생각 했는데 갑자기 한 시간 전부터 한두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있는데 차 안에가 미키가 태이까지 말더니, 어, 한두서야새로새로침하고 아, 잠깐 축구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라이가 제가 가는 줄 알더라고. 어? 갑자기 그때 태기님이 갑자기 저한테, 너나 지갑 들었잖아. 4표 올라고라이키 4표 올라고면 콜로 5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와 아깝네 아까 왔어, 내가 만나가 될수 있어 괜찮아 아니잖아 기도 좋았어, 도 마지막 자, 어. 한 11시 57분의 마지막 투표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딴거 네. 하고 있다가 못봤단 말이에요 12시 되자마자 바로 내려갔더라고 뭐가 됐는지 솔직히 몰랐어, 통화는 네. 지금 제댓글로나 읽었는데 <웃음> <이번에 웃음> 그 저희 또 엔행시 네. 장인이 있잖아요 아. 글로 네. 사랑해요, 이제 엔행시 네. 고양 사랑해까지요. 모양시에 클럽다루 우리 사이퍼랑 함께. 사. 사. 아 잠시. 사 사. 사랑을 첫 초보는. 랑. 앙. 헤. 해뜨다까지. 사랑. 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루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나잠깐잠깐 클쿨루야루아예아예쟤는 cool. bueno, yeah. yeah. um 이럴 때쑥 넘어가고 다시 넘어가자면은 최근 득표수 알아요 그래서? 득표수? 득표수 쿨루라고 아예 기랑 내표였나? 내표 내표 534대 534 맞아요 진 진짜 그런데 막 아니 거의 마지막 한 시간에 진짜 한 몇몇 표가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딱 한참 차이 날 때도 있었고 어 진짜 헤드워 헤드워. 식사 안 <놀라> 하죠? 이거 혼자 다 버리죠? 죄송해요 댓글 읽어줘 댓글 근데 진짜 맨날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팬분들 이렇게 하다가 네, 네. 클루라는 명칭 생기니까 진짜 나딱 어제 우리 발표 딱영영시 있잖아 딱 그때 대자마자 바로 올렸잖아요 진짜 바로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 바로 그냥 쓰도아니고쿨루깅이라고 바로 루깅 내가 왜 저쪽 알려줄 줄 약간 침대대해 아, 는마다지 아, <웃음> 내가 저번 브이라이으로서 많이 배웠지. 음. 딱 누나의 올렸는데 뭔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맞어요요장난꾸러운요들리게 흔들리게 리게게 흔들리게 흔들리게 별들이 잘 보이네. 아, 근데 휘가 진짜 잘 먹고 그런데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막 먹는 거에 비해서 솔직히 맞아. 우리 내가 사이퍼베 네. 우리 막 먹방 이런 거 하면 진짜 우리 제작하는 데 비용이 어. 얼마 엄청 많다. 그래서 다 먹었다. 무한리필 가야 돼. 형이랑 형이랑 형이랑 이다 먹고 우리 조 <웃음> <웃음> 응 음? 맛있다 너무 맛있어 형이는뭔줄 <웃음> <웃음> 알아요 왁이 왁이요? 왁이요? 왁이요? 왁이기 알죠 네. 근데? 와이호 귀엽진 <웃음> 아, 나 신난다 왁이 뭐 그냥 아기잖아요 왁는이에요 그냥 아기를 왁이라고나그걸 아, 생각하고 싶데 네. 너희가 걸로 할거 같아 저도 근데 솔직히 그이 모르는데 그냥 아, 아기를 이라 불러서 큰 아기를 이라요 몰라요 큰이그 그래. 여기 한 와기, 알아? 한 와기 이렇게 야, 하길래 하한테 물어봤어요. 아, 와기 알죠? Ens. 와. 와 난또 그냥... 내가 맞추면 어디가 어디 아기? 그냥 아기예요 와기가 어, 아, 어, 아, 아기. 뭐, 나 처음 들어보데 우린 와기. 그냥 아기인 거야. 아, 기 그러면 우리 클로 와기. 그거. 이렇게 클로 와기. 그냥 아기. 와기. 몇개더 있었거든. 그리고 나가야 응? 열두개 중에서 두개나은 거야? 아, 그럼 열개 지금 다먹었다는거각형 네? 여 네. 네. 네. 네. 다시 할게 떵깅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떵깅이요? 네, 네. 떵깅이? 네. 떵깅이? 성... 떵깅이? 떵깅이? 떵이면 성... 그럼 거요아 그래서 궁금해서 <웃음> <된거> 봤어요 <웃음> 아이와떵이야 아. 아, 아. <웃음> 오빠랑 아기랑아기 와기래 오빠랑... 오아구나이거 아, 처음 알았어요 아. 오빠랑 아기합면 와기구나 아까 뭐 읽어달라고 하려는거아니가 도만화야? 일본어로 읽어달라는생라 일본어? 일본어 내가 잘하지 어. 저 일본 잘해요 여러분 일본어로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부 드릴게요 일어로좀올라갔요 올라가요, 아저씨도 게이터쿤 사고한 본바가 되었다가 오나이쿠 났다 햄버거는 안요 아침에 햄버거를 먹었는데 배가 아프네요 지금 그럼 어떡해 이러면 예. 이러면 이러러면 아프지 마, 허락 놓고 아파 맞아요, 케이타 손이 아프니 거든요 케이타 허 손이 아! 아, 어, 아, 아, 아, ]�음> 아! 이건 저! 아 예!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 불하트 이모티콘 저는 몇 가지? 아, 제컬러 됐습니다 제커요? 제컬로 도와대요? 제컬로 할거 같아요 아, 인자 있었어요? 예 그거 제 갑자기 왜? 갑자기 가지가 모렸어요아 진짜? 그러니까 새로 새로 생겨가지고 어 새로 생겼네 했는데 갑자기 새로 생기자마자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 제 거예요라고 찜방 나가지고 이렇게 케이터가 아 하고 네. 내 거야 하더라고. 근데 난 그냥 아무 도 없이 뜨고 있어요. 오리지널 지금 제가 먼저 말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발견을 해가지고. 어, 가르쳐 드릴게요 저 그거 디자인 주어요아네일 아, 뭐요? 네. <웃음> 도겸 씨 교복 입으니까 도겸 닝이라는데요? 네. 도겸 닝. 아. 아. 멘탈이 소무많안 네, 네, 네. 좋아. 아니, 아니,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한번 아니. 아니, 아니. 고니래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100일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일 동안 수가 있다던데 한 분씩, 한 명씩 칭찬, 릴레이 하는. 어, 네. 아, 왼쪽 아, 왼쪽이 아,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콕하고 아, 싶은 사람한요 뭐. 왼쪽도, 네. 왼쪽도 이렇게 할까왼쪽 네. 이렇게... 어, 네. 할까요? 왼쪽을 배틀사이사이 아, 무슨 소리 아니, 사이즈한 이런 소요 그러면 생각하는 시간 1분만 가지도록 오케이 못봤 생각해요 생각 생각 그런 뭐, 말 뭐, 음, 우리 이제 좀 진지한 세이씨가반짝 진지해지는 것도, 음, 나, 것도 저는 이렇 네, 저는 정민이 씨. 형이 어, 이렇게 잘 먹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태그씨 방금 말했지만 1분 생각을 하시고 여기 차려할때 여행적으로 말하는 아 <웃음> 얘기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래요 네 저는 맨날 저를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그렇게 보면 좀 뭔가 뭐 이상하잖아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아니, 아니, 아니, 바로 위 하늘, 그 어, 방금 어 바로 위그상실이거든요 방금 좀어비젠가 나무다나가각 나가다. 나가나다나다 나가다. 나가다. 나가 나가다. 나가다. 나나나다 역으로 그, 그래? 그러요로 진행을 <웃음> 네. 저는 개인 음. 개인이 게임, 아니라 그냥 저희 팀원한테 목글 왜한 말을 어요 개인이에요. 네. 아, 개인이에요. <웃음> <웃음> 도이이형 응. 여기 형, 닦고 아, 네. 어, 어. 어 아, 닦어 아, 어요어어 아, 어리도이 아, 닦어요닦어요 아, 닦 아, 닦였어요. 아, 닦았어요. 닦였어 아, <웃음> <웃음> 아내지만 이제, 연습하고, 그럴 때 어느 제형들0고0 0 200, 200, 2 0 이제 같0 200, 2형들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이0 0 200, 2이0 200, 200, 2이이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 뭐 이제 원이한테는 원 어, 어, 다시 계속 읽어요. 아, 이제 이제 원이랑 같이 막내지만 이제 아 막내고 이제 항상 우리 연습할 때 형들을 그래도 뭐 원이도 같이 끌고 가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컬적으로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혼자 열심히 이렇게 하고 보컬적으로 본인이 우리한테 계속 더 많은 도움이 되시려고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동생한테 이런 모습을 어떻어 <웃음> <웃음> 굉장히 몸이 건조하고 <웃음> 항상 좋아테 이런 분해주거든 많아요. 눈매로서, 이제 하고, 그냥 옆에 있어도 좀, 그냥, 편안하고, 앉아가주고 그냥, 전혀 걱정 없는. 저희는 요게 사는 점은 이렇게 저희가 작곡을 하면서 노래 많이 만들고 녹음도 많이 하는데 성원님 같은 경우는 숙소 엄청 늦은 시간까지도 방에서 녹음을 해서 음, 그걸 하고 계속 새로운 걸 계속 꾸준히 만들라고 그런 발전 원래노 논리도 너무 잘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진짜 작업을 하면 이제 집 가면 나쉰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어디 어디서 지 회사에서 집 가면 저만에 오세요 되게 멋있는 거. 같아요 아니 도 안� t r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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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 내려가서, 쪼금 내려가서 자, 일곱 개 일곱 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몇개 있어요? 있어요? 다섯 개 다섯 개? 빨리빨리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마지막이용. 예! 오! 면수 막가 함께 일이것도7곱장 일곱 장안 해야 돼안 해야 오늘 같이 해야 돼요 광장이요? 광장이것좀가 주게 안안 하세요? 금제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벌써? 웃음> 아, 조금 문제다 광장 광장 광장 광 광장 광장 장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개. 네. 네. 네. 네. 네. 네. 지 네. 네. 네.